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뭐, 또 대답을 하라는 <웃음> <웃음> 그렇더라고어 대답을 하는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걸 알면 뭐 하긴. 제가 필요 없겠지. 여러분한테 아, 제가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야인으로 훌훌 살고. 오늘 올라온 게 뭐냐면 고집. 꼭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집착.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까 봐 벌벌 떠내고 여러분이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어. 내 뜻을 관철하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살때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 고집이. 어렸을 때 어땠어, 여러분이? 내 뜻대로 할 적은 고집 부리다가 엄마한테 어때요? 저 맞았지? 근데 오히려 엄마 돈 없으면 그냥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이러면 엄마가 오히려 스쌍히 사줘. 근데 사내, 사내하고 막발버둥치고 이게 하고 비오는 날 먼지 만 맞어. 똑같아요. 신성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때 아픈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픔 느끼고 그러면 오히려 전화 이복으로 뭘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고집이 센 아기들이 꺼것내 뜻대로 해야 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느냐. 이리 가면 이쪽을 막고 저리 가면 저쪽을 막고 계속 막았어. 그리고 자기가 잘 산다고 정신 승리하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았다고 살고 나서 이러지. 헌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결과? 이래. 그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할때 여러분 뭐가 올라와요?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내 몸뚱이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학력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내 뜻이야. 내 뜻. 예를 들어, 대학 시험, 수능 시험을 치렀어. 대학에 붙고 싶어, 떨어지고 싶어. 붙고 싶어. 그게 나, 나야. 부, 붙어야 된다는 놈. 고집, 집착. 근데, 이거를 뭘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채님, 붙 해주시면 붙겠고, 떨어뜨리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인사 대처명. 열심히 공부하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시험 보고 수능하는 거야. 떨어뜨리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죠. 아, 이 대학에는 안 가는 게내 인생이 더 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구나. 또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지. 양심이잖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진 사람은 거기 붙으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다른 길로 가라고 떨어뜨린 거고 열심히 안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걸 가르치려고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화내고 술 먹고 짜증내고 미움 쓰면서 재는 붙었는데 왜난 떨어졌어요? 응? 아파요? 징징 울고 서러워요? 고집을 막 쓰면서 미움질을 하면서 이러잖아 꺾지 않고 순응하지 않아 자기 상황에. 그게 에고의 핵심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고집이 올라왔어.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막 너무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을 느껴주고 죽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피하는 게 죽음의 공포죠. 그걸 느끼면 나라는 에고가 죽어야 되니까 느끼기 싫은 거야. 안 느끼려고 해. 그래서 주로 힐세나 그림 명상 할때 제가 끌고 들어가는 마음이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음. 내 뜻을 딱 꺾으면 죽을까 봐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그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바로 그 고집이에요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내 뜻대로 돼야지 수치 안 당한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러니 얼마나 고집이야 엄마가 어떻게 다 자기 뜻대로 해줘 그리고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가 나쁜 사람 나 수치 준 사람 말이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사는 게 애고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그걸 내려놓고 사는 법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내 뜻대로 하려고 살아서 하나도 내 뜻대로 안됐거든 어느 날눈 떠보니까 서른 중반에 내가 이혼이 있더라고. 나는 이혼은 남과 거리 뭔일인죠 내가 이혼료가 돼 있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죽었고 내가 오도 갈데 없는 고아 신세가 돼서 온몸은 다 병들고 키 163에 35, 38kg가 나갈 정도로 말라서 간암에 간경화까지 오고, 뭐, 온몸에 골병은 다들고,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이상한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버림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다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 지경이 됐나?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면서 이 마음공부의 길을 들어서게 됐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고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지, 그치? 어떻게 다내 뜻대로 돼. 여러분, 여자분들 애낳았지애 애 낳으면 어때요? 변하고 싶은 내 뜻대로 됩니까? 애가 밤이나 낮이나 징징징징. 괴로워하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애가 있으니까 다른 일을 좀 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은데 하나도 못해.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거 알고 오는 아픔을 그냥 꺾고 수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복을 받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고도 신성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주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마음만 자라고 못 꺾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 봐봐.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데 그 김남국 의원이라고 코인 의혹으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퇴하느니 마느니 난리를 치는데 국민들이 후원하는 릴레이를 한대. 힘내라고. 얼마나 이상해. 코인 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애고가 죽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내 뜻을 꺾을 때 받아들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아니 엄마가 운동화를 오빠만 사주고 난안 사줬어. 나도 사줘 그러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 이럴 때 내가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오빠만 운동화 사주고 오빠만 유산 다 물려주고 나는 못 받을 때 아퍼 그치? 그거 절대 꺾기 싫어 꺾기 싫으니까 부모 자신 의절하고 난 많이 봤어요 재산 안 준다고 미움 쓰면서 고집부리고 아픔 인정 안 하고 대부분 그렇지 그걸 꺾을 때못 꺾어 너무 두려워 죽음의 공포가 떠 두려워 자기 아픔 보는 게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자기 고집부리 내고도 못 죽이고 남도 못 죽여. 그래서 애를 버릇없게 키우고 잘못 키우는 부모들이 뭐예요? 애가 아프다고 이러면 그걸 그냥 죽이질 않고 다 해줘. 얼마나 아프냐고 절절 매면서. 그래서 고집만 세고 지뜻대로다 하려는 똥강을 키우나.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살다 보면 다 부딪혀서 내 뜻을 꺾을 때가 많은데 못 꺾어. 그러면 남하고 어떻게 지내. 나한테 와서도 그 짓을 해요. 죽어도 지 뜻대로 해야 돼.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서 꺾고 공부하는 이 공부를 와서도 관철하게 때 자기 뜻을. 심지어는 그렇게 고집부리는 줄도 몰라.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는 줄 모르고 때로 고집부리고 앉아있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먹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가정교육 자체를 못 시킨 거야.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꺾는데 젊은 아가들은 좀 빨리 꺾고 늙은 아가들은 고집만 세지고 그 고집을 몰라서 엄청 힘들고 젊은 아가들도 부모 자체가 고집이 세면 못 꺾는 거야. 공명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지를 않고 죽지 않으니까 날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그국난국 의원이 요새 코인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 보내잖아.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 아픔 느껴서 버리장머리 고쳐야 되죠. 딱 꺾고 올바른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로 투자해. 그 의원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같아. 내 자식이 아픈 게 자기 아픔으로 투자돼. 그래서 학교에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선생님 기사되게 때리는 학부모들 있죠, 있죠? 애 아픈 거. 애가 잘못했으니까 혼났는데 아픔을 인정 못하고. 그것처럼 그 김남국 의원 지지자들이 돈을 후원금 보내주고. 후원 릴레이 한 그러면 그 의원이 아픔을 느끼고 그 애고가 죽어서 다시는 뻘짓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의원이. 아 계속 하려나 보다. 계속 주식하고 코인하고 돈 버는 장사꾼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장사꾼 마음으로 살겠지. 이게 우리 민족의 지금 우리 국민의 의식 공부를 안한 폐해예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키웠을 거야. 그 사람들. 난 무서워.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집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아파질지.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 부릴 때 절대로 하늘이 용의를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아파져요. 고집으로 고집이 으로고집 셀수록 많이 아파져. 제가 고집이 소고집이었어. 내 뜻대로 끝까지 관철해. 그 고집은 엄마, 아빠가 키워줬어. 엄마, 아빠가 저를 꺾은 적이 없어요. 누가 날 꺾어줬으면 엄청 바랬는데 엄마, 아빠가 너내 말을 그냥 다 듣고 그냥. 내가 더 어른처럼. 이래서 이 버릇 없는 애고가 생겨서 내 인생이 그렇게 아파지고. 여기 와서 이제 꺾는 걸 배우면서 우리 제자들을 꺾게 하면서 수행을 해왔는데 요새 위대한 이슈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 이 공부를 안 해서 때로다 다 고집쟁이야.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프게 질타할 때 고집 부리면서 받아들이질 않아. 나 잘했다. 꺾질 않아. 꺾어야 돼요. 대통령이야. 다. 국무위원. 뭐 국회의원 할거 없어. 국민이 질타하고 틀렸다고 하면 꺾어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 국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은 거야. 국민이 부모처럼 꾸짖을 때 잘못했다고 정치인은 꺾어야 되고. 또 하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부모 노릇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사드배치나 이런 거 하려고 할때 온갖 곳에 하려고 하면 은다 반대하네. 그럼 어디다 하라고. 다 지들 싫다고 하면. 달콤마만 원해. 뭐 공항 유치, 의대 생기고 이런 건다 우리 지역에 해달래 사드배치나 장애인 시설 오지 말래 어디로 가라고 그럼 나라 밖으로 내쫓아?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해요? 그런 걸다 이기심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또정치인들을 절절 매네표 때문에 억지로 했다가 그들이 안 찍어준다 이러니까 혼내켜줘야 돼요 찍지마! 찍지마! 나라로 해서 해야 되겠어 내가 국회의원 떨어져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결기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만일 그런 정치인 나타나면 저 사람 찍읍시다.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야. 표 때문에 절절절절 내면서 해야 할일 못하고 아부나 떨고 자빠졌고 국민이 질타할 때는 말안 듣고 자기들도 그 고집부리는 국민 마음을 안 꺾어줘. 이래서 때로 망조가 된 거예요. 나라가. 정치인이 무섭게 해야 돼. 국민이 잘못할 때는. 잘못 잘잘못은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아? 다 이기심으로 우리한테는 장애인 시설 오지 마세요 어 힘든 거 우리한테는 오지 말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 달콤한 거만 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국민들은 골질부리고 고집 부리는 자식새끼 같은 거다 꺾어줘야 돼 국민들이 같이 질타해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어? 이기심으로 때려다가 다 바보 짓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가 나타나서 버럭버럭 버럭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안 죽으면 안돼 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아프겠지 죽을 때 애고가 이기심이 하지만 죽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 간호사 옆에도 마찬가지야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98%가 단체 행동하겠다 협박하는 거잖아 부모한테 네가 내말안 들어주면 이러고 그러면 자기들만 단체가 있어 의사단체, 변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치위의사단체 뭐 온갖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나라에서 전부 국민들이 우리 단체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단체 말안 들으면 나라 전복시켜 지금 그게 민노총 한노총 아닙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근데 고집부리면서 절대 꺾지 않고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다 피해주고 자기만 최고야 독불장군처럼 그에고를 죽여야 돼요 자기도 폭망하고 옆에 사람도 폭망. 나라까지 폭망이야. 그에고를 죽이는 게이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지만 되게 엄한 부모처럼 하잖아. 어제도 그림 리딩하면서 고집 못 걷고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미움 쓰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부모한테 한 그대로 미움 쓰고 키워졌는데 왜 이거밖에 못 키워졌냐. 심지어 왜 나를 낳아서 이러냐. 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내가 세상에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내가 내부모에한 대로 내 자식이 나한테 하고 내가 남한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남이 나한테 하는데 그러고 있어. 뒤지게 처맞고 죽어야 돼. 아픔 속에. 내가 그 아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혼내주는 거야. 나하고만 사랑 세상에 가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그럼 얼마나 인생이 아파져. 하늘에 복을 못 받는 인간이에요 순응을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인간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순응하고 순종을 못할 때 복을 못 받아 첫 번째 복을 못 받는 거내 뜻대로 하나도 안돼내 뜻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사랑하는 사람 오고 행복해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고 나한테 귀인만 오고 그게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오고 돈은 다 빼앗길 것이요 날마다 수치당할것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빼앗겨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돼서 징징 쳐올고 다니겠지 제가 그렇게 돼 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여기 온 거잖아 그렇게 아파지는 거야 그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수능하고 받아들이고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아픔이 올라올 때 그게 납니다 하고 약자 마음 인정해야지 두렵고 수치스럽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없어서 하고 신성께 맡기는 그 자세를 견제하면서 살아야지 고집 부리면서 죽어도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면 그 순간 인간 마음 버리고 짐승이 된 거야. 나만 뺏고 나만 내 뜻대로 다 되겠다고. 생각해봐. 맑은 날씨만 좋다고 나는 비 오는 거 너무 싫어. 비못 오게 그냥 내 뜻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농사가 되냐고 농사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리고 우산 장사는 어때? 맨날 비 오기 바라겠지. 근데 맨날 비 먹는 뭐 어떻게 되냐고 또 농사가 되냐고. 맑아야 살수 있는 뭐 말리고 이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파지겠지. 세상은 공평한 거야. 내가 조금 아프고 남도 조금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아프겠대. 이럴 때 남이 다 아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개미음이고 이기심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 단체는 다 좋고 나는 조, 좋은 법안. 나한테만 이익되는 법안. 나한테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남은 다 무시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그 마음은 그냥 욕이 나오죠. 제 입에서. 저는 욕을 머리로 하지 않아요. 정말 싸가지 없고 폭망이고 아주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을 볼때 욕이 팍 나와요. 근데 일반인과 다르지. 일반인은 그렇게 화안낼 일을 내가 막 내. 그거는 마음을 보고 하는 거야. 일반인은 그렇게 그런 법안 제작 누굴 다친 사람도 없고 피해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쌍욕을 할까. 사람을 수십만 수백만 죽인 것보다 더 나쁜 마음이야.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망조가 들고, 기득권층이 국민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할 때 아주 무서운 미움이죠. 그래서 마음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하고, 뭐 이런 보다더 화내잖아, 어떨 때. 쌍욕이 막, 국회의원들이 가장 복을 못 받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수조사 하자잖아, 요새 코인으로. 근데 나는 그 가족들을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고 저런 짐승성의 개수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의 가족이 편안할 리가 없어. 자식, 새끼들 개판일 것이고, 형제, 자매들 아프게 살 것이고, 부모도 개고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안 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쓰고 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기심에. 그런 짐승성의 수치로 빼앗는 애고를 가진 사람을 뽑아준 게또 우리 국민이야. 그 마음을 못 보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면 질타하고 절대 안 뽑을 텐데 마음을 몰라 그래서 굽신굽신거리고 표 한번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표를 줘이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도둑놈의 새끼가 나핏새 반지리하게 입고 와서 우리 집걸 도둑질하러 왔는데 아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주둥이로 얘기하는 것만 듣고 마음이 눈이 띄어지고 마음의 귀가 열려야 돼 우리 국민이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의식이 깨어나야 돼 국민들이 전부 깨어나라고 제가 버럭버럭했더니 거기 와갖고 또 댓글을 싸 질러요 자기 마음 못 보고 온갖 욕을 하고 어?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얼마나 아파지려고 딱하고 불쌍한 일이죠 그 시간에 건설적으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죠?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죠 건전한 비판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민, 주권자의 국민으로서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근데 그게 아니라 고집부리면서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할때 그게 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고집부리는 애고 그걸 인정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막 난리치고 도망가잖아. 두렵다고 죽을까 봐 두렵다고 죽기 싫어 절대로 안 죽으려고 죽어야 돼요. 죽음의 공포가 그래서 지금 화두잖아. 어제부터 이미 죽음의 공포가 떠서 그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 꺾고 마음 인정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 막 죽겠다고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안 죽으려고 하고 그 마음 안 느끼려고 하죠. 그 마음 느끼고 그 고집을 죽여야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나야,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올바르게 아픔도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도 보이고, 이 아픔을 느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될지 이 아픔을 위로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될지 죽이고 살리는 때도 알아 나도 내가 언제 죽어야 될지 이기심 쓰는 나 죽어야 돼요 힘든 거 피하는 나 죽어야 돼요 양보 못하고 나만 맞다고 하는 나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꼭내 신념을 관철해야 될 때는 그 때를 알고 또 살아야 되고 그걸 잘알수 있게 눈이 밝아지는 게 바로 이 공부예요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고 그 고집을 꺾고 고집이 죽으려고 할때 올라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나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망해가는 인류를 인류가 다그 의식이야 망초가 들었어 지금 막 인류 멸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대로 내비두면 오 6, 10년 후에는 살기 힘들어요 망할 거야 공룡이 화석이 됐듯이 만모스가 멸종했듯이 인간은 멸종하게 돼 있는 거야 예전에 한번 그 국회의회사단 앞에서 미국인들이 데모한 적이 있었어. 무슨 조사 보고서를 리포트를 까라고 한 거야. 그 리포트가 뭐냐면 전 세계의 석학 500명을 모아서 100명인가 500명을 모아서 과학자들 조사했대. 인류가 언제 죽을까. 인류가 멸망, 멸종하는데 남은 시간이 100년도 안 남았다.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멸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서운 건 그냥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쫙 데이터를 다 뽑은 거야. 확률까지.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걸 읽은 그 국회, 미 국회 의원들이 두려워서 그걸 감추고 보고서를 폐기하라. 이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막 데모를 했었잖아요. 그걸 까라. 왜안 까냐. 인류가 돌이킬 수 없이 그 이기심 때문에 죽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워. 총칼로도 안 되는 거야. 총칼로 죽여도 이기심 쓰잖아.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어서 죽여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또 감옥에 넣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지금 다 해결됐을걸? 죽여도 말을 안 듣고. 감옥이 그렇게 늘어난는데도말안 듣고 훔치던 놈 계속 훔치잖아. 국회의원 그렇게 국민한테 질타당하고 옷 벗기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또 나타나잖아. 절대로 안 죽는 거야 애고가. 엄청 지독해. 오직 자기 마음 알아차려서 스스로 자기 애고를 죽여야 되고, 상대가 죽여줘야 돼. 자기 애고를 죽인 사람만이 남의 애고를 죽일 수 있는 거야. 내 애고도 못 죽였어. 못 죽여?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빠단풍, 따라해봐. 그럼 자식이 빠단풍 하면, 너왜 빠단풍해? 빠단풍해야지 이러지. 바람풍을 못 해갖고, 그지 내가 먼저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남을 죽일 수 있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자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류까지 다 위험한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과 내일 마지막에 그림 리딩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려는 그 고집부린 애고를 꺾고 죽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애고가 죽어야 새로운 인간으로 크게 거듭나서 살수 있고 새로 거듭난 그 인간은 나와 남을 전부 상생시키는 인간, 홍익의 인간이 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그때 제세이와의 시대가 새로운 깨달음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